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 어, 강의를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입니다. 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화증권에 대해서 약 39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법과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강좌는 유튜브 채널 정영석의 선화증권 법 강좌에도 동시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어, 핸드폰도 통해서 유튜브 강좌를 보충해서 들으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 강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1장 운송증권 충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선화증권 은 강의에 있어서도 선화증권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가는 것이 어, 선화증권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선화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운송증권으로서 발행되는 서라증권이 무역거래에 있어서 무역결정적인 제결 그 서류, 즉그 필수적인 서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이 아니고 어, 전체 숲을 보고 숲 속의 코끼리가 주로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안 이후에 어, 코끼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좀더 깊이 있고 넓게 이해를 할수 있겠죠 이 해상운송증권으로서 선화증권도 마찬가지로 어 사용되는 해상운송에서 이 선화증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어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떤 조건 하에서이 선화증권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잘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오늘날은 운송수단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 선화증권과 유사한 해상 어, 화물 운송장이나 네, 항공 화물 운송장 또는 복합 운송 증권 등 여러 가지 운송 증권들이 무역 거래에서 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운송 증권의 종류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증권 총론에서 는약5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들로 공부가 어,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해상 어, 운송 증권 계약 어, 운송 개론에서는 이중에 이제 해상 운송 개론에서는 해상 운송의 종류와 해상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과 중복법 약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요. 무역 거래 조건과 무역 결제제도에서는 무역 거래 조건, 무역 거래의 대금 결제제도 시스템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운송증권편에서는 운송증권이 논하는 정의와 운송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 할 것은 해상 운송 계론인데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 운송의 종류와 해상 운송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과 중복법 약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해상 운송의 종류는, 어, 운송 종류를 분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책에서는 선박의 운항 형태, 운송 계약의 형태, 운송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 각각 분류를 해 봤습니다. 어,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으로 구분이 되고요. 어, 운송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는 개품 운송 계약과 용선 계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운송의 대상에 따라서는 물건을 운송할 때는 해상 물건 운송, 여객을 운송할 때는 해상 여객, 여객 운송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먼저 운항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항 형태에 따라서는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전기선 운송은 항로, 기항지, 발차기일시, 취향척수 및 항해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전기선을 이용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운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상 운송물은 자파와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전기선이 취향하는 항로는 대부분 해운 동맹이 결성되어 운님 요일표에 의해서 운님이 품목별로 정해져서 공표된다고 하겠습니다. 아, 이러한 전기선 운송을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서울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KTX를 탈 때는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어, 그, 코레일에다 연락해서 몇 시에 내가 부산역에서 출발할 테니까 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레일에서는 미리 어, 어디에서 어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그 중간에 어떤 역에 정차를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시간도 다 정해놓는 거죠. 하루에 몇편 움직이는지까지도 정해놓고 요금은 얼마다 어, 1인당 요금을 얼마다 할인을 얼마 해주겠다 이렇게 모든 걸 정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어, 일정에 맞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자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 이동시켜주는데 얼마라는 식으로 계약을 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선도 똑같다는 거죠. 미리 항우나 기한질이나 발차기식, 이런 것을 미리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어, 배는 그냥 화물이 있건 없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여기에 시간과 장소가 맞는 화물이, 어, 그 화물, 개인별, 개별 화물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전기선 운송을 주에는 KTX가 움직이거나 보석 보스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보시면 거의 똑같은 제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부분 항로의 해운동명을 결성하고 있다. 또 운임요일표에 의해서 운임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전기선 운송의 어떤 그 과당경쟁 우려 때문에 이제 이런 제이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원래 어, 모든 그 상업활동에서는 시장의 자유경쟁이 보장이 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독점금지법과 또 공정거래법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이 법을 가지고 엄격하게 기업의 활동을 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분야에서도 이러한 통제는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는데요. 문제는 선박의 설령이 한 30년이 넘다 보니까, 어, 운송 수요가 많을 때 선박 공급이 좀 과잉이 되다 보면, 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전기선의 경우에는 한번 선박이 취항하면은한2 0 3 0년그 선박이 계속 사용되고 있고 또 다른 선사들도 그런 식으로 선박을 그 확충해서 투입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선박의 선복 공급 과잉이 되어서 전기선 회원의 경영상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고 전 세계가 동시에 어떤 대책을 세워 야되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운회사 어, 스스로 이것을, 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보완하다 보니까, 어, 일찍이부터 전기선 해운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 선사들끼리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어, 그 운항 배선 스케줄이라든지, 뭐 운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경영상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그 좀독과인 형태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형태로 이제 전기선이 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기선 운송에 대해서는 어, 전기선 운송 여러가지 특징 이 중에서 해운 동맹과 어, 타리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해운 실무나 해상 운송론에서 좀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전기선 운송은 선박의 운항기일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운송수요에 따라서 화주에게 가장 유리하게 배상되어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건 화주 중심이라면 전기선 운송은 어, 운송인 선주 중심으로 운항이 된다면 부전기선은 화주 중심으로 운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어느 곳에나 항의하는 데을 부전기선이라고 하고요. 대상 운송물은 주로 광석, 석탄, 국물, 목재등 대량으로 운송되는 운송물로서 중량이나 부피에 비하여 비교적 가격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운임은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당사자랑 합의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은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삿짐 옮기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삿짐 옮길 때는 내화물의 양이 뭐 3톤이다, 4톤이다, 3톤, 4톤에 맞는 자동차를 수배해서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날에 이사 가는 장소, 이사를 하는 장소에서 도착지까지 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그어 자동차를 수배를 하게 되겠죠. 그, 부정기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정기선은 선박의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고 속도도 다양합니다. 또 화물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용 화물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운송 수요자인 화주가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에 충족시켜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선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기적인 운송이 되질 않습니다. 어, 불안정하게 운송이 되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 부정기선 운송은 그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분들이 어, 마치 이, 그 우리가 이삿짐 옮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운님도 그때그때 합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기선 운임을 대체적으로 BD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전체적인 해운 시완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어,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어, 해운 동맹이라고 또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슈핑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라이너 컨퍼런스라고도 하고요. 특정 항로에 정기선을 투입, 해선하고 있는 다수의 해운 회사들이 서로 간의 과단 경쟁을 지향하고 상호 이익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은님 영업 형태 등을 협정한 일종의 칼태를 의미합니다. 1875년 영국 켈그타 동맹이 결성된 것을 소시로 하여 현재 전 세계 전개항문에약 360개의 동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되는 극동 기점의 해운동맹은 35개가 있고요 해운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은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임동맹 혹은 운임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동맹내의 협정은 운임협정과 적지협정이분간를 이루고 있는데 협정운임률은 운임요일표에 운행 따라 표시되며 어, 버스터으로 품목에 따라 운임률이 결정이 됩니다. 2008년에 들어와서 EU 즉 유럽연합에서 해운동맹을 폐지하는 결정을 이렸습니다 어, 여기서 설명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해운동맹은 어, 일종의 카르텔이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원래는 금지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원래 영국과의 관계에서 영국을 식민지로 출발한 미국에서는 영국의 선주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화주국이라는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어,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올라오면서 어,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 영국의 해운동맹을 어, 금지시킬 목적으로 영국 어, 하원에서 알렉산드라는 전문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 알렉산드가 한 2년간 그, 이것을 검토한 결과 어, 전기선의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과당경쟁 즉 선복과잉으로 인해서 금방 그, 그 경영의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카르텔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국제무역의 발전과 안정성을 위해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하에 어, 그 영국 하원에서는 어, 폐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1916년 해운법을 제정해서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 어, 해운 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고 이것이 전세계 해운 동맹이 유지되는 어, 그 기초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세계가 어, 마찬가지로 이제 해운동맹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어, 여기 해운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임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받는 것인데요. 이것을 탈입되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교육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세율표 또는 어떤 물건 또는 서비스 가격이나 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를 의미합니다. 해운에서 타리프는 선사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보수로서 상대방인 화주에게 부과하는 운임율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업계에서 사용하는 타리프의 구체적 의미는 선사 또는 동맹이 적용하는 특정 구간별 화물 운송에 대한 운임율표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규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선 운송에서는 화주가 타리프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 부정기선은 영어로는 트램프라고 하는데요. 운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어느 곳에나 항해하는 배를 얘기합니다. 일정한 항로를 전기로 운항하는 전기선과는 달리, 항로나 화물 또는 항해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집화가 가능한 곳에서 찾아 어느 곳이나 회항하기도 는 합니다. 항구에서 항구로 세계의 바다를 방랑하듯 돌아다닌다고 하다부정기선을 방랑자라는 의미의 트램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운송계약의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요 해상 어, 운송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는 개품운송계약과 용성계약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송하인은 운송물의 수량이나 항로사정 등을 감안해서 개품운송계약과 용성계약 중에서 그 물건의 운송에 적당한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어,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운송계약서 작성 없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는 선화증권을 운송계약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원래 운송계약에서는 운송계약서가 작성되고 화물이 선적되었을 때 선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목적지에서 선화증권을 가져온 사람한테 화물을 인도해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계약서와 선화증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이 지금 개포운송을 하면서 정기선 운송을 얘기하는 것은 대개 전기선 운송은 좀 전에 전기선과 부전기선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전기선은 배선 스케줄을 정해놓고 움직이면 개별적으로 화물이 그 스케줄에 맞는 화물이 그내요 물건을 실어주세요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개품운송계약입니 그래서 전기선 운송계약은 당연히 개품운송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 선박이 한번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뭐, 뭐 2만 TU 정도, 대형 선박은 2만 TU 정도, 컨테이너는 2만 개 정도 씻는데, 어, 우리나라 현대 상 HMM이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자기 모항에서 화물의 한 27% 정도를 선적하거나 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산항에 들어왔을 때, 한, 뭐, 5천 개 내지 6천 개의 화물을 싣거나 내리게 되는데, 이 5, 6천 개의 컨테이너 속에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화주가한 어, 명일 수도 있고 10개의 컨테이너를한사람화주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컨테이너 속에도 2 3 0명의화주가그 안에 화물을 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한꺼번에 그5 0 0 0개 컨테이너가 선적되거나 양육된다고 봤을 때 어, 수만명의 그화주가 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선화증권을 발급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그 개품 운송계약을 제 전기선에서 개품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서 선화증권 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그 타리프에 의해서 운행이라든 이런 조건들이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이렇게 변경된다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화물을 가져오면은 선화증권을 발행해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운송계약은 뭘 하느냐? 선화증권 뒷면에 운송계약약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보통거래약관으로 보고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화증권을 운송계약의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부정기성 운송은 용선계약을 사용합니다. 이용선계약 배를 통째로 이용하는 그런 운송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서 합의된 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용선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약관은 아니지만 표준화된 서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완전히 어, 개별적으로 어, 합의를 해서 계약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어떤 화물 중심으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화주에 맞춘 선박이 통째로 이제 계약이 되는 형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한 명의 화주와 한 명의 운송 선주가 1대1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작성되고 선화증권이 나중에 화물이 실렸다는 걸 확인하는 정도로 발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자, 개품 운송 계약과 용성 계약 을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개품 운송 계약은 다수 화주의 개개의 운송에 대한 운송을 운송인이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개품운송은 운송인이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을 받아서 이들 운송을 물 혼재하여 운송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혼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화물이 실려서 한배 안에 이렇게 섞여있다는 뜻이죠. 어, 전기선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별도의 운송계약 체결 없이 선화증권는 운송계약이 입증됩니다. 오늘날은 전기선 운송이 중심이죠. 계약의 실태를 반영하여 오늘날은 선화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는 운송계약을 선화증권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별도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으니까 어, 선화증권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화증권 뒷면의 운송약관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품운송계약은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송하인은 개품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대리점 등이 발행하는 선적 스케줄을 잘 검토하여 적절한 선박을 선택해서 선적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용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선계약이라는 것은 특정의 화주에 대하여 운송인이 선복을 제공하여 대량의 운송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어, 부정기선이 이용을 하는데요. 어, 주로 석유, 광석, 곡물 등으로 운송하는 니다 화주가 용선을 이용하는 경우 는 운송인과 직접 또는 용선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 각각의 시장별로 발달한 초중용선계약서를 채택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국내 운송에서는 표준화된 운송계약 서식이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이 없이 당사들 자구체적 하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리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상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과 중급법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급법 약관입니다. 어, 용성계약과 개품운송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 원칙이 있는 됩니다 어,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운송인이 미리 작성해놓은 선화증권 뒷면 약관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하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강행국교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국법 중부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우리 대부분도 비 초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강행복귀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영국법 중고약관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상법도 헤이그 비스비 위치의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영국법을 중고법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용성계약이 되었어요. 용성계약의 중고법약관에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계약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해운계의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이 표준계약서식은 약관과는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관은 보통거래 약관으로서 운송인이 정해놓고 수많은 화주가 이 약관을 무조건 따라오는 것이고 어, 표준계약서식은 어, 어떤 시장별로 모델화된 표준계약서식을 두고 이것을 서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해서도 선조 화주가 합의를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부합계약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식에도 영국법 중부약관을 편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해상 운송 관련 계약에서 예외 없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국이 오랜 세월 동안 세계 최강의 전통적인 해운국으로서 해상 운송법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해상 운송 관련 사건에 법원의 판결제가 존재하여 분쟁 해결에 대한 지침이 되어준다는 점이 영국 해상법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는 영국법 준거 약관을 허용하는, 인정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 어, 어. 어, 대법원 2019년 11월 14일 선고 2 0 1 7다24807 판결에서 이 사건 항해용성계약은 비고 제우마린 주식회사가 운하하는 A라는 선박으로 판박 근사물 6천톤을 말네지아 B항에서 대한민국 C항 등으로 운송하는 국제해상물건 운송계약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어서 국제사법에 따라 중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중거법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제우마린이 선박 소유자로 서명 날이라는 2013년 11월 5일자 선복 확인서, 어, 원심은 승약서라고 설치하였으나, 이 선복 확인서라고 합니다. 확약서라고 합니다. 어, 이 선복 확약서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표준계약서식 중 하나인 그레인콩94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 서식은 당사자 사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영국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항의용성계약상 이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찾을 수없으로이 사건 항의용성계약에 적용할 중고법은 영국법이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또 2018년 3월 29일 선고 2014-4.469 판결에서도 국제계약에서 중고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의 일반적인 중고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어,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이 중거법의 부분 지정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 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어, 일반적 중거법 조항이 있음에도 어, 외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국제 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 요구를 구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는 그 국가의 법을 중급법으로 우 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어, 각 주식회사가 을외국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수입한 화물이 운송 중 물건성이 없을 정도로 사양이 이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화물에 관하여 갑회사와 해상적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병보험회사 등이 갑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갑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선화증권을 교부받아화물 운송한 정외국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소해배상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선화증권 소지인 병회사 등이 문송인인정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의 중급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법률관계가 정 법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적용할 중급법일지 국제사법제 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의 중급법이라고 한 사례. 이에 이에 서 보듯이 우리 대부분도 영국법을 중급법으로 한 경우 에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교역이 많기 때문에 미국법을 중국법으로 지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법은 영국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법과 차이가 있는 점만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계약에 적용할 중국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대법원의 앞에 판례들도 국제사법 제25조 의 해석상 당연한 결과를 어,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어, 용어 정리 의 한번 또 하고 가죠. 용선 중개인은 어, 운송물을 구하는 선박 소유자와 선박을 구하는 용선자 사이에 서그 수급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중개인 브로커입니다 이들 중에는 선박 소유자 입장에서 일하는 선박 소유자 중개인과 용선자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고객을 위한 용선계약을 상담에 사용합니다. 아, 다음 부합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측량을 수락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선택뿐만 있을 뿐 선, 계약의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선택을 여지가 없는 표준계약 상태를 우리한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법이 중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5조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중국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률이 중국법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해상운송계약은 상법 제46조지 13호에 의해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법원은 상법이 될 것이고 상법의 규정이 없을 때는 상관습법, 상관습법이 없을 때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민법은 어, 굳이 법원이라기보다 법회석에 있어서 보충적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국법이나 미국법이 중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상 운송 계약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국법으로 지정한 경우는 농성계약에는 크먼로가 적용되는데 어, 선하증권의 그 유통성에 있어서 어, 그 1855년 선하증권법의 개정법률인 1992년 해상물건운송법이 적용됩니다 선하증권 뒷면 약간 내용이 무종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수용한 1971년 해상 물건 운송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1855년 선화증권법은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가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을 상대로 운송계약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데요 결국 이제 오늘날 선화증권의 틀을이 법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성문을 여기서 인정해준 건데요. 최근 판례에서 선화중권의 성지위로 발령하여 어뭐 전자운송증권도 발생되고 비유통운송증권도 꽤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1992년 해상물건운송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화중권 뒷면 약간의 내용을 이루어낸 해상운송인의 책임 결국 해상운송법이 적용되는데요 1971년 해상물건운송법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선하중권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인 1968년 헤이그 비스비규칙을 그대로 수용하고 을 있습니다. 어, 영국 법이 많이 적용되니까 영국 법원조직도 좀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법원조직은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있는데요. 어, 그대법원제 하우스 오브 로드라고 있는데 상원입니다. 상원 법사위가 대법원 역할을 하게 되고요. 대법관과 11명 이내의 전속 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항소 법원이 있습니다. 코트 법이 있고 우리 나라 지방 법원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하이 코트입니다. 하이 코트인데 어, 하이 코트와 카운티 코트가 있는데 이 카운티 코트는 어, 그 계약이나 불법행위에는한 사건을 담당. 소규모 사건을 담당하는 이런 이제 그 지역별로 있는 40개 디스트릭트 중에 있는 법원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방 법원에 해당하는 일심 법원은 하이코트 고등법원이라고 올리기 전 해석을 합니다. 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런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퀸스 벤치 디비전, 첸스리 디비전, 어, 패밀리 디비전, 서킷 코치 이렇게 이제 그무업소로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서 퀸스 벤치 디비전은 어, 소위 그 상사부 상사재판을 주로 하는 인사 법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해상법과 그 관련된 해사 사건을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80명 이하의 판사가 이해할 것에 근무하고 있고 어,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법원 조직이 단출하다고볼수 있는데요. 영국에서 영국 법원의 특징은 이 변호사가 그 베리스트하고 어, 솔리스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소송 가게 되면은 베리스트가 변호사로서 이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베리스트라야 여기서 말하는 판사라든지 검사가 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 이제 솔리스트라는그 변호사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솔리스트들끼리각 어, 당사자의 사건을 맡아서 중간에서 솔리스트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어, 기존 이판례했다른 여러 가지 법리를 분석을 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민사사건에서는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솔리스트 선에서 해결이 되고, 솔리스터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양쪽이다 어느 정도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전혀 전례가 없는 사건, 이런 경우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솔리스터를 통해서 베리스터에게 사건 의뢰를 하고, 베리스터가 어, 하이코트에 어, 재판을, 소를 제기한 이런 형태로, 어, 그 진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법원조직이 단추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해상 사건 대부분 어, 영국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장 규모 자체도 어, 해상 사건만 처리하는 걸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법률 시장 규모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법의 경우에는 어, 용성 계약의 법은 커먼로를 중국 법으로 하고 선화증권의 유통승도 관련해서는 어, 1994년 연방선화증권법이 적용됩니다. 또, 선화증권의 뒷면 약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1893년 하트법과, 어, 그 다음, 1924년 헤이브 규칙을 받아들인, 1 9 3 0년 해상 물건 운송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강의에서는, 어, 정리해보시면,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을 구별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개품 운송계약과 용성계약을 우리가 차이점을 이해해야 되겠죠. 어디서 사용되 이해해야 되겠고, 그다음 영국법 중고약관 이 있을 때그그 그 효력을 우리 대부분 판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